안녕하십니까. 진주스케이터 마겔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서북 경남쪽에 진주 볼파크가 생기게 돼서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. 많은 스케이터 분들께서 놀러 오시고요. 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.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스케이트파크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. 트립 파크는 좀 초보자용, 이 왔으면 쉽게 탈수 있을 것 같고, 보울은 약간 좀 에어 파크 좋아하는 사람, 네. 그냥 파이프 잘 장난감,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처음 봤을 때부터 재밌겠다 이 생각했죠. 어떤 기술 할까, 이런 생각? 워딩 네. 너무 재밌어요.